대폭이 15,000원? 네, 15,000원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 몇 폭이 있어요? 23만 폭이? 23만 폭이? 짜잔 <웃음> 엄청 벽이 <웃음> 많은 것 같아요 무 <웃음>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사용한 게또 있죠 우리는 아, 무거네 <웃음> 천배 희석으로 해서 살이 뚫넣습니다 네, 저는 지금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의 배추밭에 나와 있는데요. 이제 곧이 배추를 수확한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영하의 날씨로 곧 떨어진다고 하는데 김장 무하고 이 김장 배추하고 과연 뭘 먼저 수확을 할까요?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소정의 아카디안 몇 병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빨리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김장 무냐 배추냐 그것이 문제로다 며칠 전 공판장 시세가 3폭이 들어있는 망 경매가가 15,000원 정도 세폭이 15,000원? 네, 15,000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몇, 몇 폭이 있어요? 23만 폭이 23만 폭이? 네 이야. 우와. 우와. 몇 킬로 될것같아요 것 4킬로 정도? 아, 4, 5킬로 네. 4, 5킬로 정도 나가겠네요 네. 아니, 지금, 남들은 물음표하고, 네. 그 다음에, 네이킹 때문에, 이이 배추 농사가 힘들었던 걸인데 네. 아, 어떻게 쉽게 보 이렇게, 농사 잘 짓는 걸? 하. 일단, 올해, 이제, 배수가 잘 되는, 어, 땅에 배추를 심었고요 이제, 한번더 배추를 심지 않은, 이제, 처녀 자리, 첫 자리에다가 배추를 심고, 그 다음에, 이제, 비닐 멀칭을 해서 심으니까, 어 이제 수분 유지도 잘 됐겠죠? 이 배추 잎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거 네. 김치 전문가들이 이거 해보라 고 그러더라고요 <웃음> 아이 똑깍똑깍 소리가 나야지 이게 배추가 맛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소리가 아주 명쾌합니다 짜잔 <웃음> 엄청 덥이 많은 것 같아요 <웃음> 저번에도 어. 많이 닳았었는데 지금도 지금 당도가 이제 더 많이 나올걸요? 어우 당도가 장난이 아니네 모래좀 신경 쓰이는 노하우가 있습니까? <웃음> 어... 뭐 뿌리 초장기에 뿌리 밝은제도 사용도 하고 뭐 칼슘제, 규산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살균 살충제 도 사용했지만 어, 올해는 이제 그 해저 추출물 그다음 그다음 칼슘제 많이 네 써요?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추출물을 왜 쓰는 어 우리가 그냥 일반 어, 배추 심기 전에 밑에 사용하는 그 밑거름에는 뭐 이렇게 질소, 인, 산가리, 고토, 봉소 뭐 12대 원소 이렇게 황부터 시작해서 한 12가지 원소가 들어가 있지만 그 해조 추출물 안에는 어 우리가 그냥 비료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그 양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엄청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. 아카디아는 저도 올해 처음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사용을 해 봤는데 효과가 음, 좋더라고요. 특히, 어디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? 숲에 입었을 때. <웃음> 그래도 지금 잠시 잠깐 내리다가 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라서 배수가 안 되고 다시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뿌리가 양분을 빨아 올리지를 못하니까 잎들이 힘이 없었었거든요. 한번 치고 나니까 어, 조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두번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잎들이 힘을 쓰면서 이제 뿌리가 또 활착을, 활착되는 게뭐 이런저런 저희도 뭐 인산가리 제품이라든지 밝은제라든지뭐 여러가지 사용을 하지만 효과는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몇개 사는 거예요? 4,000리터 물통이니까 4병, 1,000배 희석으로 해서 4리터를 넣습니다. 네, 이 아카디안 29에는 약 60가지의 각종 천연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베타인, 베타인으로 하면 은 배추의 식물 세포벽을 강화시켜주고 환경 스트레스로부터의 내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냉해와 동해, 서리 피해를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알긴산은 배추의 수분 보유력을 증대시켜주기 때문에 배추의 무게도 증가시켜줄 수 있고 저장성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이토키닌 같은 경우에는 신초의 발달을 증대시켜주고요 그리고 처음에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생육 초기부터 후기까지 배추가 잘 자라도록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아, 갈슘제거든요? 휴마칼 어. 휴마칼이라고 저희가 어, 뭐 여러가지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뭐이 제품이 갈슘제 중에서 사용해보니까 효과는 조금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? 요 어. 어, 잎 자체가 이렇게 어, 살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낮에 고운 빛이 나면은 이제 배추 잎이든 무 잎들이 이렇게 숨이 죽겠죠. 그런데 요걸 어, 한두번 정도 이상 사용을 딱 하고 나면은 한 낮에 강한 햇빛을 받더라도 이렇게 잎들이 처진 현상이 훨씬 덜합니다. 칼슘이 들어가야지만이. 아직 세포도 단단해지고 아무래도 이제 무름병이 예방도 되고 어, 아삭한 식감의 배추를 먹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 1000, 4000L에 1000에 한 병씩 해서 4병 넣습니다 칼슘이라고 하면은 원자가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되는 그런 원소인데요 미세탄소 공법이 적용되어 있어서 작은 미세탄소가 칼슘과 결합이 되어서 흡수와 이행이 굉장히 빠르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칼슘이 잘 공급이 되면은 세포벽과 세포막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잎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마지막에 수확하시고 나서 잎이 굉장히 아삭거리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같이 비가 자주 오는 이런 환경에서 칼슘이 잘 공급이 되면은 무름병도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8월달에 심었으니까 9월, 10월, 10일 한 80일 좀 넘었네요 80일? 예. 이야, 뭐가 잘 컸네 지금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몸살을 했을 겁니다 무시들이 <웃음> 무들이 <웃음> 물에, 물에 잠겼잖아, 잠겼잖아 여기 <웃음> 물, 여기 막 물이 꽉 차가지고 다 잠겼었었죠 야 근데 수확을 잘했네 <웃음> 네. <웃음> 우와 물이 야 여기까지 차네 물이 여기까지 <웃음> 김장깍두기 당국이 딱 사이즈 좋은 사이즈죠 와. 네, 저장도 해서 겨울 되면 또 계속 물을 먹어야 되니까 너무안 크기 전에 이제, 날씨 추워지기 전에 이제 수확을 하려고요 어... <웃음> 그, 그 비대하는 데는 뭐 특별하게 비법이 있나요? 올해 날씨가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초장에 뿌리가 이제 활착을 해서 그 초기 성장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무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사용한 게또 있죠 올해는 <웃음> 아... 무겁네 이겁니다 이 잭팟 <웃음> 아, 아, 라스베가스를 아.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죠? 아. 수확하고 <웃음> 목돈 아, 들고 잭팟, 잭팟, 잭팟 터진다 거구나. 거구나? 그렇죠 이제 그... 비대 전문... 약이거든요. 네. 영양제거든요. 어, 이제 가리라든지, 이렇게 이제 비대에 그 도움되는 성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걸 얼마나 어, 어떻게 쓰셨어요? 요거 이제 500ml를 이제 그 500L에 1000배, 어. 1000배 액으로 해가지고, 어, 두 번? 지금 두번 정도 살포했습니다. 아, 여기 그비레 네, 이제 순이 왕성하게 이제 계속 자라고 있으면 모든 양분들이 이제 잎과 줄기에 축척이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 이제 그 양분들을, 어, 이렇게, 그, 비대제를 한번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, 어, 잎하고 줄기에 있는 양분들이 이제 무 쪽으로, 구근 쪽으로 이제 뭐 감자든 무든, 어, 이제 뭐 여러가지 작물들, 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그런 이제 줄기에 있는 양분들을 뿌리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go o yeah. <laughs>